여러분 스마트스토어 가입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여러분들에게 혹시 광고전화 오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스마트스토어 가입하시면 개인정보가 다 털린다 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이부분을 여러분들이 막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070 전용 cs 번호를 받아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쇼핑몰을 하시면서 제일 하기 싫은 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자면 아마도 고객상담 전화를 받는 것이 제일 싫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고객상담 전화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아침을 열어주는 내용이 고객님 죄송합니다 라는 이 죄송 요정으로 시작하는 날들이좀 많다라는 것도 좀 느끼 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쇼핑몰을 조금 하시다 보면 더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의 스마트 스토어에 왜 회원가입을 하자마자 이렇게 광고전화가 오게 되고 그리고 매번 고객한테 죄송하다는 라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업무에 좀 집중하고 싶을 때마다 전화 오는 이 고객님의 전화를 조금 쉽게 조금은 융통성 있게 조금 돌려 줄순 없을까 그리고 우리 사실 쇼핑몰 하다 보면 좀 필요한 내용들이 좀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객 상담을 할 때에도 아이폰을 쓰는 경우에는 통화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전화 통화를 못하는 문제도 있으실 거고 또 팩스가 급하게 필요할 때 고객님께 또는 회사의 거래처에 팩스를 보내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근무 시간 기간 동안에만 어느 정도 전화를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고객님 지금은 영업이 끝나요. 괜찮으시다면 톡톡 상담이나 게시판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도 보내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월 2,000원이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 바로 아톡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던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받는 안심번호와 그리고 여기 있는 아톡이라는 유료 070번호 2 0 0 0짜리 요거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도 봐주시고 가입도 하고 계시는 데다가 업그레이드 된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일단 이 아톡이라고 하는 서비스 이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 앱 스토어에서 여러분들 다운을 받아주시면 개인용이 있고 기업용이 있어요. 저희는 개인용을 쓰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량 메시지 같은 거 발송을 하시거나 스팸을 보내실 수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거나 회사의 대표 번호가 있는데 고객 상담 직원들이 좀 나뉘어져 있다. 그랬을 때뭐 1번을 누르면 고객 상담, 뭐 2번을 누르면뭐 지점 예약, 뭐 3번을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나 지는 이런 서비스들 있죠 이런 것들은 기업용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아토이라는 프로그램 핸드폰에서 다운을 받으시고 나셔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실 때 제가 드리는 저의 코드를 넣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께 또 혜택도 드리니까요 무료로 한 3,000원 4,000원 정도의 쿠폰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시니까 그 쿠폰까지 이용을 하시면서 이용해 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회원가입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뒷자리 번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객센터 전용 전화번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제가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070 번호예요 이렇게 제 번호를 하나를 회원가입을 해서 받아준 다음에 이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톡을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톡 음성통화라고 하는 상단 문구가 나오고 거절을 할 건지 응답을 할 건지 우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전화 오는 것과 모습이 좀 다르죠 제가 응답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아톡 어플이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전화가 걸려온 분에 대한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다 070번호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인터넷 전화로 통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서 해외 에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저는 자동 녹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서도 지금 통화하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되는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기능으로 해서 좀더 다양한 아톡의 서비스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이런 햄버, 햄버거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즐겨찾기, 연락처 등등의 메뉴들 쭉 보이게 되고요. 고객님께 문자메시지 보낼 때 나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게 sms 문자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자동응답으로 돌리시거나 했을 때 담겨져 있는 음성 사서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 팩스를 보내시는 것도 이 아톡 서비스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전화를 받고 싶은 시간을 따로 설정을 해서 방해 금지 모드도 하실 수 있고 고객님들께 내가 어떠한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아톡 연결음도 여러분들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가 끝나고 나면 고객님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보내주실 수 있죠 그런 통화가 시작되기 전이나 후에 문자메시지 보낼 수 있는 비 g 메시지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으로 여러분들만의 상담 전화번호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돈이 드는 거 아니시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드리는 프로모션 코드로 가입해 주시면 또 혜택이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가입하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 개인 판매자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성함, 그리고 집주소도 노출될 수 있고 핸드폰 번호까지 노출될 수 있죠.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다 털린다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시작하시는 분이시나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광고전화 많이 오잖아요 그 광고전화를 어느 정도는 좀 차단할 수 있는 아톡으로 전화가 왔구나 아 그러면 쇼핑몰 전화인데 0 7 0번호로 전화가 왔어 아 그러면은 또 이거 광고전화 일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핸드폰 하나에서 쇼핑몰 전용 번호와 여러분들 개인 번호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나쌤이었습니다